자 우리 터키를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극기 빠샤! 빠샤! 빠샤! 빠샤! 빠샤! 빠샤! 빠샤! 빠샤. 죽겅죽겅죽겅주겅주하뭐 <웃음> 어쩌라고요? 그냥 죽는 거지 나한테 이 자식아! 자! 피카츄 잘 있었지? 그..그렇지? 자! 이번에 해볼 포켓몬 새로나온 어오오오일 있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 이걸 이용해서 어떤 스킬을 사용할 것이냐 트림과 탐내다 자 이렇게 두가지 스킬들을 사용할 거예요자 조금 굉장히 변함없는 돌이 필요한 포켓몬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진입 물건은 에너지 증폭기, 도움 베리어, 기압의 머리띠 이렇게 세가지 아이템을 갈겁니다. 에너지 증폭기를 이용해서 쿨타임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스킬을 자주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세팅이네요. 자 그래서 배틀 아이템은 저는 뭐 다른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포켓몬 요 시그니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왜다 꾸꾸리란가? 자 이거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저 팀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자,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이거 안 돼, 안 돼요. 이거 아마 저희도 진나이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꾸꾸리에게 주고요. 좋아. 레벨업 좀 비슷하죠, 이제. 자, 자 이거 깨구락지 왔거든요. 깨구락지 와서 좀 힘들 수도 있어. 자, 최대한 거쳐주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둘은 탱커야. 우리 둘은 버텨야 돼. 자, 먹었죠. 자, 탐내다 씁니다. 아, 배찌기, 이 자식아. 오, 오,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어디 가려고 배찌기! 아, 오, 배찌기! 자, 가자! 도망갑니다. 좋아요. 아, 그렇지. 내 진아. 진짜 목이 질. 어떻게 이거. <웃음> 자, 이거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서. 안녕? <웃음> 아, 재밌다, 이거. <웃음> 그렇지? 자, 먹었죠? 자, 이거지, 이거. 이겁니다, 이거. 자, 상대방을 괴롭혀주는 센스. 아주 완벽한 센스입니다. 자, 트림 배웠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빵! 빵! 오, 아이고, 아깝다! 아, 너무 아깝 이걸 뭐. 어떡하냐! 자, <웃음> 들어가면다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빵야! <웃음> 오, 이상한데? 빵야! 오! 빵야! 죽어! 죽어! 빵야! <웃음> 됐어, 됐어. 잡았어. 두 <웃음> 마리 잡았어. 빵! 빵! 셋! 자, 살짝 빠져가면서. 아,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아, 몰라. 죽어! 무지성! 무지성! 공격! 공격! 빵야! 빵야 어 뭐지 뭘까 왜 죽었을까 빵야 어어어 빵야 안 안정다 간다 <웃음> 어 이쪽으로 오안 맞았는데 <웃음> 아 진짜 짜증나겠다 자자 자, 괜찮습니다 그래도 위쪽은 고속도로 뚫렸네요 자 우리 거북왕 좀 살려 빵야 <웃음> 자 간다 들어간다 빵야 오 빵야 오 빵야 어 이거는 빠질게요 일로 빠지고 자, 자또 들어가, 또 들어가. 자, 개고락지어 <웃음> 어, 뭐, 이 자식아, 뭐, 뭐, 뭐. 어, 주광, 주광, 주광. 뭐해, 어, 궁극기 빠졌어. <웃음> 어, 나 그거 쓰면 나 이거 쓰고. 하나, 둘, 음. 빵야. <웃음> 자, 도망갑니다. 어, 잠깐만. 자, 들어가, 들어가. 빵, 빵, 빵, 빵, 빵. 자, 들어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이자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샤시가? 어디가 어디와어밀어내버렸다자 자, 간다! 빵! 이디가아아가무 웃겨. 포켓몬이 너무 웃겨 그냥. 아미치겠어아어아뭐가어자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데 아뭐어 먹었어 먹었어 우리팀 먹었어 우리팀 먹었어 이거 유지력이 딸리니까 빠질게요 아니 이거 그냥 너무 결국 이거 버텨야 되는 싸움이 됐네요 자 위쪽, 위쪽이 위쪽 터지지 않으면 게임이 힘들겁니다 자 가득 탐내다 탐내다 이 배치기다 이 자식아 어우 진짜 너무 힘들다 정 하하하 <웃음> 먹었다아 좋아 트림 좋아 이 자식들아 안되지 에서 먹었다 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감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는 거야? 줄 안가? 자, 빠지겠습니다. 아, 뭐못 가도 돼. 괜찮아, 괜찮아. 죽지 않아. 어, 죽지 않아. 이거 쓰고 내 도망가면 되지러. 어, 안 죽어, 안 죽어. <웃음> 자, 돌아서. 꽝! 꽝! 어, 뭐이 자식아. 뭐, 뭐. 꽝! 꽝! 꽝! 꽝! 어,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우리 백선목가 어디 갈까? <웃음> 으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좋아요. 좋아, 나쁘지 않아. 이번 판도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터기를터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극기. 빠샤, 빠샤, 빠샤, 빠샤, 빠샤, 빠샤, 빠샤. 빠샤,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웃음> 죽어. 뭐쫄 죽어. 요 그냥 죽는죽지 나한테 이 자식아. 어우어 면봉이가 조금 맞고 싶구나. 빵. <웃음> 아,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자.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가디안이 죽어버렸으면, 좋아. 로또물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야, 빵야! 좋아. 막타! <웃음> 좋아. 자, 이거 뭐 아마 못 넣을 거 같은데. 어, 넣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이게 될 거니까. 빵야! <웃음> 도리프트! 빵야! <웃음> 오, 좋아. 어, 골랐고요 자,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아 이거 마인매나! 여기서 여기서 궁을 써?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빵야! 빵야! 아 이거 죽지 않아요? 그러면 꺾어서 최대한 방어를 해주고 썬더 치는 건좀 나쁜데? 자 방해 방해 이거 내가 넣어야 돼? 자 들어갔죠? 자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리로 와 토끼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토끼 우리 토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쉽군요. 궁극기. 빵. 하나, 둘, 셋. 주어 <웃음> 어, 면봉이 주강. 면봉이 주강. 면봉이 주강. 주강. 주강. 어디가? 이 자식아. 못가지 <웃음> 좋아요. 우리 썬더 먹어줘, 썬더. 자, 썬더. 먹죠. 먹을 때. 빵. 지나가면서. 빵. <웃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도망가요 어 좋아 이겨버렸지 뭐야 <웃음> 이거 몰래 또골 넣으러 가겠습니다 5포인트라도 조금씩 넣는게 좋거든요 오히려 후반에는 이렇게 작은게 좋습니다 자 30밖에 없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면 쟤네들은 아주 힘들거예요어 저걸 치고 있거든요 아 이겼다 <웃음> 어 빵야 빵야 이자식아어 <웃음> 완벽하게 이겨버렸군요 좋아요 뭐야 엠블 p 야 아 근데 이건 팬텀이 잘 해줘서 된겁니다. <웃음> 뭐야? 아, 배찌가 몇개야? 자 그럼 MVP 바닥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 5 0 0 와, 여러분들, 너프 받기 전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자, 초반에만 조금 힘든 거 버티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 생방송 때, 아, 정말 하다가 웃겨 죽는 줄 알았던 포켓몬인데, 아, 그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볼 가득 넣기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